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회사에서 살아남는 MZ 프레젠테이션 첫 번째 파트죠. 면접 프레젠테이션의 저자 김효석 박사님을 모셨습니다. 이 책이 한국프레젠트협회 이모님들이 모여서 만든 책이니까 네네 어, 더 의미가 있습니다. 아. MZ세대 분들을 위한 책이에요. MZ세대 분들이 어,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, 어, 사용설명서,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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장이고 내가 인성이 좋다는 것을 잘 포장할 필요가 있는 뭐 그런 기술들이 좀 담겨 있어요 어떤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좀꼭 읽어야 되지 않을까 챕터 3 쓰신 문현서 작가님 모셨습니다 우선 이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설득 프레젠테이션이에요 어, 그렇죠. 네. 결국 비즈니스는 상대방과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다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정말 디테일이 달라요 아, 그런, 그런 분들은 큰 그림도 잘 보지만 아주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음. 회사도 위기가 있을 때 그럼요. 인재를 아이고, 알아보게 그럼요. 되는 거죠 회사는 음, 항상 음. 그 위기 극복형 인재를 찾는다고 라 하잖아요 네. 위기 극복 프로젠테이션의 요소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이 책에 들어있습니다 아, 꼭 직장생활이 아니라도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영업를 하시는 분들은 이 파트 부분을 보시면 본인의 비즈니스와 많이 전복이 되실 것 같고요 음. 보고 프로젠테이션을 음. 담당하신 고아침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, 발표를 잘하려면 일단 네. 목소리가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죠. 제 파트에서는 목소리에 대한 부분을 좀 주요로 다뤘습니다. 그러니까 이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본다고 목소리가 좋아지지는 않아요. 네. 근데 여기 보면 되게 자세하게 남아있어요. 네. 자, 말투에 신뢰감에 음을 입혀라. 신뢰를 위해서 음을 좀 체크해야 된다는 거. 오, 어, 이, 이 짧은 글이 안 되게 알차게 돼있어요. 네, 네. 어, 어, 심지어는 네. 제스처까지 다 있어요. 네. 어, 발표를 잘한다는 건요. 보다 훨씬 유리한 곳에 올라갈 수 있어요. 직장 안에서도 주목받을 수 있고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. 입찰 프레젠테이션 부분을 쓴최용석 작가를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입찰을 컨설팅도 하고 네. 또 대신도 나가죠. 네. 대행으로 <웃음> 하기도 하고요. 입찰 PT의 아주 기초부터 핵심사항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. 그러면 입찰 <웃음> 프레젠테이션과 일반 프레젠테이션은 어떻게? 입찰 PT를 본다면 무조건 이거밖에 없습니다. 발표자는 수주 밖에 없습니다. 전쟁 같은 <웃음> PT인데요. 입찰 프레젠테이션만 있는 게 아니고 앞에 면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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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사 프로젠테이션 쓰신 작가분 한석 작가님 모셨습니다. 팀 소통, 팀 빌딩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MC 한석입니다. 네, 성공적인 무대 대처 방법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로 는 자신감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. 첫 인사는 인상 깊은 자기소개로 표현하. 라 여기 있어요 책에 할수 있는 방법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. 아또 어, 좋은 건이 크로징 같은 거, 뭐 오프닝 멘트들이 또 주옥 같은 멘트들이 있어서. 어 맞아요. 어, 크로징 멘트 보세요. 아니 지금 작가 어, 다섯 분과 같이 저까지 포함해서 이 책을 썼는데 같이 있을 때이 기운이 되게 좋아서 주비부때 에너지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. 이 책을 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. 회사에서 살아남은 엔지 프레젠테이션 행사 프레젠테이션을 알려드렸습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예.